봄꽃이 많이 나와가지고 꽃시장 다녀왔어요 어? 트 튤립도 그새 많이 피워버려가지고 블루더 안타도 꽃심자 마가렛도 있고요 트 튤립도 있고요 장미도 있어요 아디 이뻐라 엘디 이뻐라 아디 이뻐라 아? 우리 한가 봐봐 우리 한가 이게 향기 맡은 거 봐봐 자몽이도 향기 맡은 거 봐봐 자몽 꽃한개불 뜯었냐. 불 뜯었냐. 자몽이 꽃향기 불뜨덕먹냐 불뜨덕이냐 꽃향 꽃향기 맡으랬더니 뜯어먹고 있어 자몽이 아들고 내리지 그러면 돼 아니야, 자몽이 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 마가렛이 맛있어. 아, 이게 뭐야? 이거... 나가래. 나가래. 마가리 좋아하는구나. 이게 사이 마가리 좋아하구나. 사모님 먼저 가져와요, 꽃몸. 이쁜 꽃몸. 음, 뭐. 주문이 먹기뻐네 먹는 식용 아닌데. 너무 좋아. 가시가 많아가지고. 달달달, 마가또 음, 아또 좋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음, 오 음, 음, 딴다. 딴다. 얘네들 여기서 고구마 줬잖아 제가 고구마 줬잖아 얘네들 디네도. 고구마 다 먹었잖아 응? 예쁜만 거랑 고구마 다 먹어버렸잖아 미안해 고구마가 없어요 아유 고구마 달라고 야어떻게 고구마 달라고 내 손, 아, 엄마 손에 고구마 없어 불러야 엄마 손다 먹겠다 아유 엄마 고구마 손에 고구마먹 없다고 어떡해, 여기 나오면 고구마 먹자. <웃음> <고구마 웃음> 불망. 아 좋다. 불멍이에요, 불멍. 차몽아차몽아저불 뜨거워. 잠몽 씨. 시몽 씨. 시골해, 고구마 먹고 싶었어. 자장, 자장. 우리 자몽이 잘 도착한다. 여기 그냥 손차만 해주면 안 돼. 돌아가면서 다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서운해. 우리 한타도 해줄게 엄마가. 아이고 자자자자 자자. 한타 피곤해. 자자. 자장 자장. 우리 한타. <웃음> 아이고 불류해달라아 아야. 야아서분불해줄게 살이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이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자짝살냐살짝살짝살자살짝살리 블루 살짝는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짝살